마이너스 cd y 플러스.. 아 없으니까요. 여기는 그냥 쓰고.. 그리고 플러스 y 마이너스 육의 제곱 음.. 그 3십 원래 응. 방사식인가요? 이렇게 하면 아니 죠 음. 아. 응. 음. 으음. <웃음> 음그 즉, 친구분들로 는이 x 마이너 2분의 1에 제곱 k okay. 플러스 2에아6 제곱은 36 플러스 4분의 1. 오케이. Okay.